근데 이상하게 왜 분명히 점심 약이어야 되는데 아침 약이 있지? 너 언제 또 약을 빼먹었지? 아침 약이 있는 거니까 아침에 빼먹었겠지 그거 알라고 <웃음> 써놓은 나, 나거 순, 아니야? 나 순간 나, 나 순간, 제뭔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웃음> 그때도 먹었는데? 아 몰라 그럼 <웃음> 아니 그러면 그 뭐야 어떻게 알아두뭐지 그게 그렇게 어! 중요한 이야기야? 중요한 어! 이야기야 왜? 감염됐어! 어 <웃음> 이세자저 안계신데 어디있느냐의원나이저 <웃음> 내가 저, 의원이다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오는 길에 좀비가 좀 많다 잡아라 와와와와 와, 와, 와, 잠깐만 와어어어 어, 어, 어, 아쿠아쿠 나는 무증상자인줄 알았는데 <웃음> 자 여기 이거 먹거라 초콜렛 바른 열매? 단거 먹으면 낫습니까? 단거 먹으면 낫느니라 어 됐다. 어한 번에 되네. 볼수 있는 거지. 한 번에 되네. 한 번에 되네. 오케이. 어. 조용한. 그 자네 다 나은 거 맞나? 맞소. 이 사타군이 지금 뻘건게 묻어 있는 게 지금 의심이 됐는데. 사타... 하필 저부 VM 아, 어있나아왜 하필이면 저기 피가튀었지 <웃음> 저게? 아니 그게. <웃음> 잠깐만. 근데 여기가 자네 방이요? 그렇소. 지금 뭐 나는 뭐 뭐요? 내가 다 지었지 않나. 시... 좀 넓어 보이게끔 옆에 한 판이는 다 보이게 어... 뚫어놨다네. 아니 걸뱅이 자식 방을 뭐 넓혀 <웃음> 이거 좀이 벽을 좀 이렇게 옆쪽으로 아, 뭐 이렇게 아 벽을 좀 옆쪽으로 한요 음, 음, 요, 음. 요기까지 두칸 정도 더 넓혀 주겠네 어, 그러면 문을 딱 붙여서 그렇게 해 주게나 광대야 왜 그러십니까 열매는 어디 있느냐 아, 약재료 아, 지난번에 따온 열매요 그 추노꾼한테 있습니다 어 그거 저하 드렸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어느 리이절 따라오십시오. 갑자기 왜 마을 내이 죽은 자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저 학께서 지난번에 이거 공전을 다 짓고 가셨구만. 저 아가 여기 이거 지으실 때 상자를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봅니다. 그럼 전 이만. <웃음> 그럼 오늘 백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모르겠어요. <웃음> 이미 감염된 자가 있다. 몰루 혹시 주입기 만들 수 있는 사람 있느냐? 다른 약을 만들 수 있다. 의원 나를 이게 바로 예절 주입기 이 옵니다. 아, <웃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잘먹히지요 음. 예, 그렇습니다. 달콤한 열매를 다시 구해와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시민이 지금 갖다 주었느니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사 어디다 지으실 예정이 쉬웁니까? 당연히 여기 집 옆에 딸 예정이다 어? 이거 뭐지 근데? 이건 뭐지? 아니 이건 딱 봐도 점집인데 아아 아, 신당입니까? 음.. 혹시 무당이십니까? 마을 무당? 아 혹시 칼춤출 알바 필요하신 아니 알바가 아니라 칼춤은 모르겠고.. 총이요? 총이 뭐지? <웃음> 조총 말하는게냐 조총? 그럼 뭐 한번 좀 줘보시오 아철 알았어 내가 철을 구해다 주겠어 걸뱅아 <웃음> 그 걸뱅이? 아니 친구인데 그래도 걸뱅이는 <웃음> 아니지 않을까? 친구야 라고 불러줄래? 농일새농 우리 오늘은 철을 좀 구해야 될것 같네 철을 갖다 주면은 그소양의 물건이 대준비 대준비 대준비 대준비 대준비 대준비 아오 그냥 내가 당신을 살렸네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웃음> 은혜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아 그렇구만. <웃음> 일단 우리는 요 뒤쪽에다가 광산을 파는 걸세. 그래가지고 음... 그 서양의 몸을 총을 얻으면 자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자조화를 암살할 수도 있네. 뭐 세자조화를 암살한 세자조화를 세자조화를 암살한다고 함. <웃음> 근데 오늘 세자조화 안 옴. 저 총으로 아... 쏴, 쏴서 없애버리는 재야지 그거. <웃음> <웃음> <웃음> 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그 난로 파라고 내가 볼 때마다 이거 혹시 여기다 던지면 되는 것이요? 아, 아, 생존용입니까? 어, 알겠습니다 우리 한 판이 왔는데 집 구경은 안 시켜주고 바로 일부터 시키래 아, 맞네! 앙페나이리로 와봐 아, 자, 여기...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어, 여기 우리 집이야 지금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뒤에 뭔 돼. 일이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집에서 나 어? 어, 넌 좀비가 아니구나 뭐, 이거 뭐, 변소가얘좀 넓어지지 않았나? 음, 아주 마음에 드네. 나는 공부할 때는 그... 남의 얼굴을 봐야 잘 되는... <웃음> <웃음> 내가 여기서 턱을 개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게. 자네 뭔데 자꾸 남의 방에 들락거리나? 이거 <웃음> 집주인이 나이 세 미안합니다. <웃음> 아니 자네 또왜들어 아, 왜 들어오십니까? 자네? 지금 나한테 자네라고 했는가? 그럼... 누님 왜 들어오신가? 누님이 아니겠구나 누님? 의사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네. 아 아주머니? 이모 왜 들어오신가? <웃음> 네 이놈 예절 아,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아, 아, 해토리 늦지 마십시오 <웃음> 예절 주의기를 어? 아, 네. 이거 왜지켜만 보고 있나? 이게 바로 컨텐츠지 <웃음> <웃음> 어서 종아리 걷거라 <웃음> 제가 종아리가 약해서 부사집니다 하니 하니 한판이 복근을 보고 한번화을 풀어주시기요 아 부끄럽지만 이 복근을 잠시 까겠습니다 <웃음> 아하 부끄럽사옵니다 아 싫어 아하. 아 끝도 <웃음> 야셔야지요제 아, 복근, 복근 <웃음> 개봉박도 합니다 개봉박도 제가... 이거 앙페나 요거 생존용이라는데 오 뭐야 뭐야 써보려고 써봐도 되나 어. 어. 안 된다 앙페나 빰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바라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을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사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아 빰빠라밤 빰빠라밤 아빠라가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아 빰빠라밤 빰빠라밤 아빠라밤빰 청나라 상인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이? 진시황 따이 진시황 따이? 진시황께 불사 어, 불사의 아우 약 불사초 하오 하오 있다오 있다오 응 음. 아니 <�Boom> 성벽을 어떻게 올라오는.. 뒤뒤뒤뒤뒤 하오 성벽을 어. 어떻게 올라오는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오 하오 하오 객잔으로 가자오 <Prozent> 아니 깜짝이야 아우 안에 객잔 안에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우와 오, 뭐야 무서운데 우와 우와 오. 우와 막 넘어와 막 뭐야 이게 왜 이래 방심할 수가 없어 빨리 객잔 객장 안으로 객잔으로 대피하라 어 어디비라 <웃음> <웃음> <웃음> 어디비라 So what do you want? 저그 앙페니를 살릴 약을 좀얻고 싶습니다. 형. How much? How much?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나? 하우하우. 저 일단 이름표 세 장이 있습죠. 일단. 오. 네임텍. 네고. 요거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영혼 흙이 다 오. 오 예. 사아 그다음에 깎인 석회암 벽돌 요거 굉장히 고급인데 이게 네, 또 있습니다요. 청나라 상인님 그 주문하셨던 물건 어. 오. 오 이정도면은 앙펜이 살릴 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우하우 5분 미니 세컨드 플레이스 하하 5분 뒤에 다시 보라 하우하우 알겠습니다 저작거리에 소문을 퍼뜨리겠어비소라저 객잔에 손님으로 죽은 자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 다 <웃음> <웃음> 저작거리 사람들이 죄다 좀비로 변한것 같은데 <웃음> 이야! 오케이 어 오징어 다 죽이고 있어! 이놈들 오징어 한번 환장을 하네 그냥? 자네 괜찮나? 준비됐다. 응. 어, 빨리 앙펜이부터 살리러 가야겠다. 너무 많다. 앙펜, 앙펜, 강강펜. <웃음> 앙펜, 앙펜, 강강펜. 오지마시오. 주문을 앙팬. 외우는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앙펜, 앙펜, 근처로 가라 빨리. 어, 아 알겠습니다. 앙펜, 앙펜, 앙강펜. 앙펜, 앙펜, 앙펜! 어니 다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오, 이상하다. 조금 똑똑해진 거 같은데? 코난 <웃음> 나으리 드디어. 또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랜라건?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자네만 보면 좀비들이 미쳐 달려드는구만 오징어를 닮아서 그런가?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우리 화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밑에 어? 계층끼리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저작거리 동맹일세 우리는 아아 아,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런 의미로 준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웃음> <웃음> 아 요즘에 앙팬이가 좀외로 외롭습니다. h o w old are you? 2 want y p o p e i a a r e i n n a d b He a d b e a u m i a d u a m 발 He is a d a d 너너너너 y 비 m b e e 꺼내지마 t h r 웨이트 i 레 u 상대를 매칭 중입니다. h 소리? h 에, 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Team 에이 e p it u 여러분. 이 밖에 난리겠습니다와이몇 마리야? 잠깐만. What is this? <웃음> 대놓고 그냥 대놓고 그냥 서양인이 되어버렸네. 나 지금 수류탄 있어. 발사. 어? 어? 아! 어? 아! 어? 아! 맞아 맞다 나고. 아우 최권 보여주시면. 레츠고 시미야. 파이트. 왔다 뽀에버. 우리 내려가서 다 처리한 다음에 세자 저합테 공로를 인정받자 한편. 오케이 우리가 해보자. 어 그래 너무 반야잠시 <웃음> 친구야. 어 여기서 여기서. 어 미쳤니? <웃음> 어때 어때 위에서 오오 협도. 뭐야? 안 된다 이거. 네, 싸움이라는 건 말이죠. <웃음> 완다치 얼 처리됐어. 완다치 쓰리 주군자. 음 너무 그렇게 선망의 눈빛으로 보면 나는 어너 감염됐구나. 잠깐만. 너 감염이지. 멸멸 멸. 잠깐. 대야 잠깐. 야만야 잠깐만 좀 진정해봐 잠시만. 야 양념갈비. 잠깐 양념갈비가. 아예 아닐... <웃음> 나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그런 거야. 감염 안 됐어. 나꼭기이가 있기는. 아 그걸 그냥 해버리면 어떡. 우리 성벽이야. 어. 에이, 문 달면 되지. 아니. <웃음> 따라와. 오. 그럼 좀비는 못 들어오겠네. 그럼. 너 진짜 그 과학자 해도 되겠다. 아니 그럼, 아, 근데 이 정도로 <웃음> 과학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이디어 좋았어. 넌 정말 무지하구나. 이 자식이 칭찬을 해줘도. <웃음> 야, 야, 야. 어? 아 화합.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와우. 어, 상자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파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우 느려터졌어. <웃음>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어, 어, 어, 저, 어, 이거 어, 어, 어, 있어. 어, 어. 죽은 자가 있긴 하지만 어 엘리베이터로 같이 같이 나중에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